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해저터널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저터널 관련된 그 뉴스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 경남 남해와 여수죠 남해와 여수를 연, 연결하는 터널이 올해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림이라든가 롯데에 입찰 참여를 해서 5월쯤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11월에 착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974억. 어 그리고 5.93km 구간이고 이 4차로로 또이 완공이 된다면 이제 소요 시간이 10분이 예정 십분으로 예, 이제 단축이 되면서 획기적인 물류 어 물류의 또 물류 시간이 단축이 되고 또 관광 벨트로서 또 남해안 관광 벨트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이 해저 터널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승했던 종목들 한번 특징을 보시면 부산산업이 오늘 10% 큰 폭에 이제 반등을 했죠 시가총액은 700억 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는 종목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이 중에 시총이 가장 높은 2조 3천억 대의 LS 얘는 이제 대장주로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펄은 이제 다배 PBR 0.6배입니다. 여기 있는 해저 터널 관련주 평균 PBR이 0.9배이기 때문에 아주 뭐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에 있는 종목이 LS입니다 그리고 또0 5원이나 3명이 이제 0.6배 수준대에 있고 한국선제 같은 경우가 이제 낙폭 과대주죠 8,000원대에서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죠 퍼는 7배 수준에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오늘 5% 급등하면서 어 천억을 이제 천억 대를 이제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럼 간단히 여기 있는 종목들의 차트와 사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산업 얘는 부산 네미콘 업체죠. 그래서 이 터널 관련해서 수혜가 어, 예상된다는 소식으로 오늘 어, 어, 상승률이 이제 가장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얘는 어. 콘크리트 침목 관련돼서도 또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철도 얘기만 나오면 이제 상승하는 놈이 이제 부산입니다. LS 얘는 해저 케이블 전력선 매출이 전력선이 매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또2 2년도에그 사업 그 실적을 보시면 뭐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도 17조 33% 증가, 5 2 4 5으로 순이익은 48% 증가하는. 어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표적인 또 전선 관련돼서 또 움직이는 종목이고 얘는 거의 이제 여기서 7%만 더 상승해 주면 어, 신고가를 쓸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 동화지질 어, 얘는 이제 터널 굴착 또 지반 개량 관련돼서 움직이는 동화지질입니다. 어, 전 저점 부근에서 이제 반등을 했죠. 11,000원 부근에서 반등을 했고 또 관련 정치인으로는 이낙연이 있습니다. 특수건설 얘는 이제 터널 관련돼서 이 아주 그 서초 전력군이라든가 한강 하저터널들을 시공했던 경험이 있는 특수건설입니다. 얘도 7,100원대에서 전 저점 부근이죠. 여기 보시면은 뭐세번 지금 네 번째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지지대가 이제 7,7100원대죠. 한국선제 얘는 그 정치인으로는 관련 정치인으로는 이낙연, 홍준표가 있습니다. 어, 해저 케이블용 아모링 와이어 요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우원이 어, 얘는 보령 태안 해저터널 109 도로 건설 도로 건설 공사를 수주했던 우원입니다. 관련 정치인은는 얘도 이낙연입니다. 얘도 보시면 뭐 3,000원대에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명이 한국철도공사에 금구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얘도 보시면 뭐 2,700원대에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아주 강력한 지지라인 때가 2,700원대죠. KT 서브 마린, 해저 통신 전력 케이블, 또 유지 보수 관련된 KT 서브, 계속 이제 뭐 상승하고 있습니다.